고 수분 후 엔진율 레벨을 확인합니다 다소 적은 편에 속하네요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하우징을 닫기 전 실링이 찝히지 않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고요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줍니다 서비스 커버를 탈거 후 오일 필터 먼저 제거합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트레일블레이드는 오일이 수직으로 떨어져 손에 묻히지 않고 드레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하고요. 좌측은 기존 드레인 플러그, 우측은 신품입니다. 실링만 구매해 교체하면 되긴 하지만 쉐보레의 특이한 가격 정책 때문에 드레인 플러그를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. 신품 오일 필터 오링에 신유를 발라주고요. 필터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. 드레인 플러그는 손으로 돌리면 끝이지만 토크렌치를 이용해 조임 토크를 한번 확인해 주고요.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. 준비한 오일은 쉘 힐릭스 울트라 0W-20입니다. 트레일블레이저의 엔진오를 규격인 데크스 1 젠투 등급 충족하는 100%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. 0... 약 90%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